네, 안녕하십니까. 최정호입니다 오늘의 저의 주제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정보나 지식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데 한번 중점을 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에 있듯이 이걸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혁명을 한자로 보면 가죽혁자를 씁니다. 혹시 왜 가죽혁자를 썼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가죽혁자는 가죽피와 다른 한자입니다. 즉 동물의 껍데기를 벗겨놓으면 그냥 가죽피고 이것을 무두질을 해서 완전히 성격을 바꾸면 그것은 가죽혁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상태가 바뀌거나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 혁신 등등의 가죽혁자가 쓰이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산업시대 관점에서 디지털을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일종의 도구죠. 여기 앉아계신 학생 여러분, 디자이너들 다 디지털 도구를 씁니다. 뭐이 정도면 저도 디지털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얘기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사진은 엘빈 토플러인데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 디지털에 대한 혁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1980년도에요. 첫 번째의 큰 물결을 농업혁명이라고 했고요. 어, 신석기 혁명. 그리고 두 번째의 큰 혁명을 산업혁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물결을 어, 디지털 정보혁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혁명 큰 물결은 세 가지가 전후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업혁명을 통해서 그 목축과 농경생활이 시작됐고 이러다 보니까 잉여자본이 생기게 됐고 그 잉여자본을 더욱더 축적하고자 도시가 생겨나면서 산업혁명이 싹을 트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산업혁명의 끝자락에서 디지털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발단은 아주 사소하고 좀 미미한 것이지만 그 결과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산업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것을 디지털의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 디지털의 이해를 한번 바꿔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손가락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의 개념은 아날로그와 반대된 거고 연속되지 않고 분절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은 원래는 전기적 신호를 01, 01로 바꾸면서 디지털을 코딩하는 개념이 시작됐는데요. 근데 더 이상 이 디지털이 옛날처럼 8비트의 색깔처럼 픽셀이 지거나 컬러가 단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색과 거의 흡사하게, 자연의 해상도가 거의 흡사하게 우리는 그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도 아침마다 자주 하는 아이폰으로도 할수 있는 게임인데요. 인피니티 블레이드라는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3D 게임입니다. 음.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다 웃는 분 계시는데 이것을 보고 웃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이고요. 이걸 이해하시 못하시는 분들은 어, 연령이 낮으신 분이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는 제한된 수와 연속 제한된 수, 색수와 연속되지 않은 픽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디지털로 정의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초와 2초 사이를 표현할 수 없듯이 디지털은 단젠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레이싱 게임의 발전을 보면 지금과 같이 어, 그라운 2 리스모, 6, PS 어, 플레이션 스테이스 베이스 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 실사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은 디지털은 연속되지 않은 자연과 다른 수라고 이해를 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결국에는 아날로그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그 구분하는 의미조차 없게 된 거고요 결국에는 실제로는 자연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1968년 달이 착륙하기 한해 전에 만들었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래 통신 모습을 전화기가 있고 다이어리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디지털 혁명이 완성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의 최초의 컴퓨터를 1946년 애니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책에서 많이 보셨죠? 그 그것도 탄도미사일의 계적을 계산하려고 개발했답니다. 저는 이것을 디지털의 출발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생산을, 계산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했던 산업사회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의 출발은 네트워크가 시작돼서부터 혁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혹시 이 제품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뉴튼입니다. 물론 되게 실패했죠. 1993년도에 첫 작품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개인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수 있고요. 메모도 할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필기 인식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비싸서? 네, 네트워크가 안 돼서 맞습니다. 이거는 팩스를 보내는 것 외에는 네트워크의 기능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소스를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서드 파티라는 게 없었습니다. 애플이 소스를 오픈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컨셉을 가지게 된 아주 뼈저린 교훈이었죠. 따라서 저는 디지털 혁명의 시작은 네트워크가 시작돼서부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디지털 혁명을 주도했던 제품 차원에서 보면 어, 제품들을 보면 인터넷이 보급된 2000년부터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된 2005년도부터 혁신적인 발전을 보이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정도 반정도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디지털 사회의 마지막 모습 분명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변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한 가지 또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디지털을 이해하는 관점을 자연을 보는 관점하고 어, 같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자연으로부터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디지털의 패러다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DNA의 구조인데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DNA는 연기 서열의 구조로 되어있는데요. 네 가지 물질로 되어있습니다. 아데닌, 티닌, 시토신, 구아닌 이네 가지 물질로 되어있는데요. 이네 가지 물질이 AT, G, C 이네 가지 숫자의 조합으로 어떤 정보를 담아냅니다. 물론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합하는 성질이 있고 또 시토신은 구아닌하고만 결합하는 성질이 있긴 한데 일종의 사진법인 거죠. 이 사진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보를 저장을 하고 교류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어, 그러면 자연의 체계는 사진법이고 어 디지털의 체계는 이진법인데 야 이거 호환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2년 전쯤에 하버드대학에서 DNA 염기 서열에다가 오메가가 넘는 분량을 저장하는 걸 성공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거를 복제를 700억 개를 순식간에 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어, 하긴 하지만 그리고 보관에 변질될 위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1제곱 밀리미터당 100만 기가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어요. 100만 기가바이트는 몇 테라입니까? 자꾸 물어봐서 싫습니까? 예, 네, 1000테라입니다. 근데 이게 4 g 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4g이면은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4g에. 그뿐만이 아니죠. 저장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만약에 이 시대의 이세기의 말쯤에 이진법의 디지털과 사진법의 이 DNA의 사진법과 호환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만지거나 먹는 것만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자연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먼미래얘기겠지만자 이런 기술을 말씀드리려는 게,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디지털을 큰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바라보려면 디지털이 자연과 닮아있다는 것을 이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 책, What is Life?라고 타이틀이 있잖아요. 책이 오래됐죠. 이 책이 1930년대에 슈레딩거가 어,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쓴 겁니다 200페이지가 좀안 되는데 어, 아주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물리학과 생물학과 연결한 건데 슈뢰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양자역학 물리학입니다 양자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엔트로피의 개념을 생물에 적용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잖아요 무질서도 이 반대의 개념 내가 엔트로피를 니젠트로피라고 했는데 이 니덴 트로피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생명, 인간은 엔트로피의 반대 방향의 성질을 가진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화를 하는 거죠. 원래 우주의 모든 원리는 분해하고 평행의 상태로 가야 되는데 단 생물만 엔트로피에 반해서 자기 조직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정말 우주의 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예요. 생명이라는 거. 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이론과 결합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조건은 복제를 하는 거예요. DNA를 통해서 복제를 하는 건데 자기 항상성을 가지는 거죠. 자기 조직화와 자기, 자기 항상성을 가지면 생명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